자, 이번에는 클럽 볶고. 네. 네? 마스터 클럽 본다고요? 네네. 아이고. <웃음> 아니, 이제 복싱으로 하고, 좀 받아주고, 그런 데만. 네. 똑같이, 똑같이 해주시는니다 네. 완전. 아, 하시네. 아, 그럼. 일단 나랑 얘기 좀해요 <웃음> 왜요, 왜요? 아, 똑같은데? 잠깐만요. 네, 똑같은데, 저 이제, 이게 그, 제가 연구하는 예포티티이라는통티주있는데그거 이제, 복싱을 상대로 수기로만 어떻게 쓸수 있을까? 혹은 이게 쓰여질까? 그걸 연구하는 거있까 네,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복싱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웃음> 습니다 좌우로 금틔면서슬중 수중 줄을 빠지면두고 빠지고 옆으로 두고 빠지고 옆으로 여기 나와, 이쪽에 돌아 나와야죠. 밑에. 밑에 위에. 오케이.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예. 네. 역시 이렇게 손으로만, 수기로만 복싱 기술을 상대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워낙 그 복싱의 손 기술이 빠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먹히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또, 만약에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있어서 제가 좀 주먹을 캐치하는 데좀 도움을 받았지만 글러브 없이 만약에 저게 맨손 타격이었다면 네, 캐치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겠습니다 <웃음> 이번에 이분을 견디는 게 목표인데? 25초전! 어우 네네네네 시치 너무 좋아요 어, 번쩍번쩍하네 네. 형연씨 밑에 내려가면 위로 올라오고 그래. 밑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돌리시고요 아기야 아, 아. 아. 오. 오. <목소리> 어? 어? 어? 어? 괜찮으세요? 어? 아. 어?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어.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네, 네 자,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보기 아. 아. 어. 어, 괜찮으세요? 어, 완전 어. 죄송해요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손바닥이요 또 아, 예, 예, 예 아니, 이게 살짝 돌린다고 모션만 주려고 그랬는데 둘다 대체 해버려가지고 다행이요 그래도 응. 돌을 깨는 소리인데 그래. 안 깨졌네 <웃음> 어 완전 죄송합니다 아, 살았어요 네.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말다 주신 거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이더아 못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아침이니까 몸도 안 풀린 다다가아둘다 너무 잘하세요 아둘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습니다아 안녕하세요 아자 오늘 전주 그 스파링 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원들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에이 봐도... 뭘 봐줘요 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회원들이 되게 잘하시네요